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메타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파이에서 랜딩 서비스를 마치고 이제 바이파이X로 옮겨서 서비스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바이파이X는 기존 바이파이 플랫폼과 달리 레버리지를 이용한 그런 시스템인데 레버리지는 다들 아시다시피 차입금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거래와 다르게 원금 청산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일단은 뭐 원금 자체가 조금 어, 낮다 보니까 그냥 풀 레버리지를 당겨서 어, 바이파이 X에서 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이파이 X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언 또는 이제 그배 서비스라고 레버리지 토큰을 활용한 트레이딩 이제 서비스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언을 이용할 거고 이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바이파이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 바이파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바이파이 토큰을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네, 랜딩 서비스나 다른 여타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보상으로 받던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그 랜딩 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바이파이 토큰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활용할 겁니다 197달러가 있는데 요거를 뭐 어차피 200불 정도 밖에 안 되니까 풀로 받고 레버리지도 풀로 박으면 이제 4배까지 거든요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5% 까지만 안 가면 청산은 안 당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에 뭐 비트코인도 지금 30%씩 떨어지는 판에 네, BNB도 그렇게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어쨌든 리스크는 꼭 있다 이거 명심하시고 저같은 경우에는 200불 네, 플레버리지 땡겨서 바이파이 토큰 21달러 수수료 내고 이거 언 시작해 볼 거예요 네, 이렇게 수량 입력하고 스타트 언 하면은 이제 바로 네,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여기 LTV 보시면 은 론트 밸류 레이티오라고 있는데 뭐 일단 청산 위험도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가 넘으면 이제 청산이 가능하다 아직까지는 75%인데 이거는 뭐 어쨌든 레버리지가 그 4배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 값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네, 부스트 4배 썼다고 나와 있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지금은 수익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네,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바이파이 랜딩 서비스에서 예, 수익을 어느 정도 이제 얻었는데 여기에서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바이파이 X로 가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얻 서비스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체인을 활용을 했는데 이 ERC 체인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예, 좀더 다양한 서비스가 예, 이렇게 앞으로 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관찰하고 BNB만 안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바이파이 토큰을 계속 매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매집을 해 가지고 예, 그거또 스테이킹 하거나 뭐 리퀴리티 풀 어, 이거 제공하는 것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